4월 19일 화요일 오전 8시 16분에 일본 후쿠시마 현 나카도리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5.3 진도 오약 진원의 깊이는 9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 동북 지역 후쿠시마 현 나카도리의 규모 5.3의 90km의 지진은 1993년 이후 29년 만의 일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지진으로 인한 부상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나미도 없었고 도쿄 신칸센은 지진 직후에 오미야와 코리아마간의 정전이 발생했지만. 그후 복구에 약 10분 후에 신간세는 운전을 재개했으며 도쿄전략에 의하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과 제2원자력발전에서도 새로운 이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지진에 대하여 일본 도호쿠 대학 재해과학국제연구소 도우다 신지 교수는 이번 4월 19일 규모 5.3의 지진은 일본 열도에 지하 깊숙이 들어가 있는 태평양판 내부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그 내부에서 단층의 어긋남이 생긴 것으로 보여지며 이 근처는 좀처럼 평소에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곳인데도 규모 클래스의 지진은 지금까지 기억이 잘안날 정도로 드문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일본 동북 지역 후쿠시마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한 것과 이번 4월 19일의 지진의 메커니즘이 같은 것이 우려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월 16일의 지진과의 관계는 없다고 보여지며 3월 16일 규모 7.4의 여진으로도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원은 90km의 지진으로 일본 어디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을 하였으며 더큰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일본 중국 미국에서 돌고래 사체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도 일본에서 대왕 오징어의 사체가 발견된 후에 3월 16일에 후쿠시마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 관동 남쪽에 사가미 트로프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도카라일도의 지진이 많아진 후에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우려가 됩니다. 또한 최근같이 기온차가 심하고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작년에 아타미 지역 토사재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강진도 발생했으니 토사재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